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 정원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가 옥상에 있는 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봉선화 꽃은요 제가 이른 봄에 꽃씨를 사다가 심었는데요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줬네요 이제 마리맘 발톱과 손톱에 물들여 줄 예쁘고 착한 아이랍니다 또이 백합은요 제가 알뿌리 세개를 사다가 어, 심어 한두달두달 두달 전에 심었는데요. 지금 요즘 꽃이 아주 그냥 만개를 했습니다. 너무나 예쁘죠. 근데 색감이 하나는 흰색,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핑크색으로 제가 사 왔는데요. 흰색이 아니었고 살구색 같은 그런 저기 꽃 색깔이네요. 음 사장님이 나를 속였 속였나 봅니다. <웃음> 아직 핑크 꽃은 아직 피어주지 않았고요. 이렇게. 겉은 노라나 속은 이렇게 불구스름만 이런 꽃이 피었답니다. 또 저희 집에 다일리아가 있는데요. 다일리아 꽃은요. 음, 한겨울만 빼고 거의 3계절 정도는 피어있는 꽃인 것 같아요. 꽃이 피고 또 지면 가위로 싹뚝 하고 나면 또 여기저기서 새로운 입... 이 꽃잎들이 몽글몽글몽글 올라오고 있답니다. 보세요. 지금도 피고, 너무 예쁘게 피어 있잖아요. 어쩜 꽃이 저런 모양을 하고 피어 있을까요? 참 꽃의 세계는 심부럽고 놀라워요. 너무 입장이 예쁘잖아요. 꽃, 아 어떻게 저렇게 꽃이 예쁠 수 있을까요? 이 풍노초 역시나 야생화로 자란 애들이라서 그런지 밖에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맨날 제가 보냈거든요. 바이바이 했거든요. 또한 여기 장미 여부 외목대로 키우기에 여기에서 지금 밑둥부터 계속 잘라주고 있는데요. 벌써 어린것들이 목질화가 되어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 장마가 지나고 가면 나가면, 지나고 가면 이제 화분에다 하나씩 하나씩 키워서 먹지게 외목대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마리마미 외목대로 키우는 것을 기대해주세요. 또한 아이고 아이고야 우리 애니시다 애니시다가 제가 저는 외목대보다는 풍성한 걸 원해요 하면서 위를 잘랐답니다 위를 자르고 나니까 밑에서 아주 새잎들이 다글다글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자들이 다 키, 이렇게 몸집을 키우면 둥그스름한 외목대 저기 외목대가 아닌 애목대가 입에 올라. 붙었나봐요 음 아주 풍 성향이 크겠죠 야도또 음, 목마가 리신데요 목마가 랫을 일부러 목대도 좀 굵게 하고 싶고 해서 싹둑 또 잘랐어요 마리만 싹둑 손이거든요 싹둑 싹뚝. 칼잡이 에요 가이손 그랬더니 밑에서 여기저기 여기저기 막그 자구들이 올라오네요. 이제 내년에는, 내년에나 올 가을에는 기대해 봐도 될것 같아요. 또요 설란이. 설란이가, 어, 제가 세 개를 사다가 흰 꽃, 핑크 꽃, 진분홍 꽃, 이렇게 세 가지를 사다 심었답니다. 꽃, 설란 꽃, 예쁜 거다 아시죠? 근데 벌써 이렇게, 가 사올 때는 진짜 조금 했는데요. 조그만 포트였는데 막 퍼지고 있네요. 이게 이제 가을 주면 확 덮어지고 그 겨울에는 또 예쁜 꽃도 피워줄 수 있겠죠. 이제 좀 쌀쌀할 때 그래서 설란 아닌가요. 눈 속에도 핀다는 그 꽃. 제가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라들은요 사랑이죠 제라는 사랑입니다 제라는 입장도 예쁘지만 또 허브 종류가 많아 갖고 진짜 향기 좋은 그런 제라들도 많구요 이 일회용 커피컵 제가 5월 7일 날 삽목해 가지고요 벌써 꽃이 계속 피고 주고 있어요 뿌리가 단단히 내렸나 봐요 제라들을 키우기는 정말 순화 가지고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라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꽃도 이쁘지요 입장도 예쁘지요 또 어, 향기도 내주지요 그래 가지고 제라들 요코 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너무 너무 예뻐요 이 예쁜 거를 아유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또 아이는요 꽃이 피고 나면 부케처럼요 엄청 연핑크 핑크 핑크 풍성해지고요 요것도 색깔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꽃의 세계의 색감이랍니다. 얼마나 이쁘게요. 새색시들 한복 색깔 같잖아요. 새색시때가 그립습니다. 아이고 마리맘도 새색시적이 있었는데 벌써 손주가 새시는 할머니가 돼가지고요 아이고 말만 많아지고 수다 떨고 아주 주책 바가지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보세요. 입장이 얼마나 예쁘게요. 꽃도 하늘하느라고요 야가 이름이 디스통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디, 제가 일일이 이름표가 없으면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보 바보 바보 마리만인 것 같아요. 밥은 <웃음> 뭐 어때요? 꽃 내가 좋아하는 꽃 키우면서 웃으면서 살면 그만이지요. 저는 그래서 자라들도 많고요 제가 그래서 옥상 정원이라고 이름 짓는 이유도 제가 뭐 무슨 다 마리만 다육 맘 마리만 다육이 키우기 뭐 마리만 다육 사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름을 그렇지만 저는 이 옥상에 어 작은 텃밭들도 길. 만들어서 고추, 상추, 토마토도 기르고요 어, 쪽파, 대파도 심고요 또한 이렇게 식물 꽃 다양하게 키워서 그래서 저의 마리맘 어, 옥상정원이란 이름을 짓게 되었답니다. 이 제라꽃 구경하세요. 이제부터는 어, 꽃과 또 초록이들로 안구정화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제라 꽃들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색감이 이렇게 오묘하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신비롭고 예쁜 이런 색을 가졌는지 아 I love you 나의 사랑 제라, 제라. 제라는 나의 사랑이야 너무 좋아 아우 너무 좋아 저 혼자 이러고 있어. 혼자 웃음도 나지만요.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는데, 혼자서라도 이렇게 웃어야죠. 이 초록둥이들. 아, 이 야들 또다 꽃을 한번 피웠다가 졌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지만 꽃 없이 또한컷한컷 한컷 제가 정성껏 찍어 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 초록이들 눈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응, 유튜브 한다면서 눈이 많이 뿌얘졌어요 보는 것들이 근데 꽃을 보고 있으면 눈이 개안해져요. <웃음> 안구정화가 되는지요. 아이고야 참 재밌는 일이에요. 제가 참 유튜브 할줄 세상에 꿈맨들 몰랐는데 작년님한테는 무슨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유튜브 시작한지 아, 7개월 만에 세상에나 승인도 받고요. 아이고 하,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아픈 몸 떨치고 일어나 활기찬 목소리로 이렇게 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리마미 키우고 있는 꽃들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나가시는 길에 아이고 잊으셨다면 아이고 야 깜빡 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더더더더더 복 받으실 거예요. 마리맘 채널을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유치님들 또한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 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